공 언제 떨어지나 보고 있는 거야? 예? 왜 <웃음> 하늘에 뭐 있어? <웃음> 뭐죠? <웃음> 하늘에 뭐 있어? 하늘 하늘 하늘 여기 위에 위에 위에 위에 뒤에 봐봐. 헛소리하지 그마 임마. 아니 내손 말고 나. 아우 야. <웃음> 아 진짜 경로 이하기 힘드네. 들어봐. 자어 예.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. 나. 아이씨! 꿈! 둘. 셋! 둘... 셋! 둘... 둘... 둘... 둘... 둘... 둘... 둘... 아! <웃음> 아빠! 뭐 하는 거야? 엉덩이 문다! 와... <웃음> 자 나! <봐>. 아! <웃음> 얘들아! 진정해봐! 진정! 엉덩이 로 치우고 진정 좀 해, 진정. 침착해. 침착해. 침착해. 침들아 아직 백설이 안 컸어. 침착나 둘, <웃음> 나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어어 어디 어어 어두 색? 그 자, 무라두래이우 자.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왜? 정신아 t see 소리야? 원래 이거 대정신 y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이야? a t 게 don't s e a 깁나야.